레슨의 쌤 팀! 안녕하세요! 쌤 팀입니다! 아, 예. 더웠던 야. 여름도 지나가고 아. 벌써 2021년에 민족 대명절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오, 오 마이 갓! 아, 예. 예. 예. 예. 예. 예. 추석이라는 단어는 듣기만 해도 마음이 참 풍요로워지고 예.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아, 맞죠, 아 맞죠, 맞죠, 맞죠, 맞죠. 맞죠. 네, 올해도 열심히 달려왔으니 예. 이번 연휴 점프 쉬시고 예. 즐겁게 가족과 들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집에서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오케이. 어 숙뜩만큼은 신경 걱정 안하시면 좋겠어요. 아, 하고. 살짝 네, 좀 수도 있는 거. 아, 그럼요. 아, 뭐 오빠 또 미뤄뒀던 그추석 영화들 많이 보고 즐기면서 아, 아 시고 세븐틴 노래도 꼭 들어 주시고 아, 벌써부터 너무 바쁜데요? 어, 그렇죠. 아, 아, 네. 아, 아. 네, 그리고 직접 만나지는 못하더라도 감사한 분들께 전화로나마 안부 인사도 하고 각담도 나누는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그럼 저랑 수희 전화해수있 어, 캐럿들이 있으 괜찮고요 네. 이번 내내, 추석 내내 캐럿들 생각만 할것 같은걸요? 아, 아, 맞아요. 아 정말요? 마... <웃음> 정말요? 네, 맞아요. 이번 추석 지나면 곧 세븐틴의 컴백이 돌아오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캐럿들도 세븐틴 생각 많이 한것 네. 같습니다. 네, 남은 2021년도 저희 세븐틴과 함께 해주셔야 해요. 약속! 약속! 그리고 도영씨 네. 앨범 스포 하나만 해주실을까요 기대보다 빠지신 정말 진짜. 앨범이 정말 멋있습니다. 아 정말 아 얼마나 멋있냐면 정말 캐럿분들이 보시면 너무너무 놀라셨어요. 아, 너무 너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땀 흘리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네. 네. 그럼 저는 우리 캐럿들과 세븐틴이 빨리 만날 수 있게 그리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게 저기 집 보름달을 소원을, 네. 저, 소원을 저기죠. 아, 어디나요 아, 아, 아, 아, 저쪽인가요? 저쪽인가요? 사랑 의추는 빛. 아 이래요. 아 저기잖아요. 칠석 때못 보는데. 아버지. 눈빛 좋눈니다네 날씨가 조금 쌀쌀해지니까네 <웃음> 네, 날씨가 조금 쌀쌀해지니까 여러분 옷 따뜻하게 입고 항상 건강 조심해야 돼요. 네. 그렇죠. 네. 안전하게 건강하게 그리고 즐거운 추석 보내시길 바랍니다. <웃음> 지금까지 s e v 었습니다 네, s 감사합니다. 조성아 <웃음> <추석과> 한가위 보내세요. <웃음> <웃음> 저 다들 보면 부자 되세요. 사랑. <웃음> 해 <제일 추. 웃음> <차라리. 차라리 추. 웃음>